할수 있겠어 누가 누가 <웃음> 잘 찍나요? 이렇게 밥을 안 먹어요. 맛있어요? 너무 맛있네요. 응. 다이어트 중이라고 들었어요. 그런가? 하다 말나 하다 말 나는 거예요. 저희 스타일리스트 시장님 이야 하도 올려가지고 척바지를 사준다 그랬는데 하나 사주세요. 오, 그런지 몇년된거 같아요. <웃음> 음식 하기에는 같아. 이토는거 <목소리> 같아요 이렇게 잘나요? 그럼 파엠 닭강정 세포나 쓰간거 아니에요? 역시 닭강정.. 닭강정 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는 한입만 먹을 생각이었지만.. <웃음> 아셨씨엉 <정말. 웃음> 지금? <웃음> 지금 여러분 혹시 예전에 제가 제로 웨이스트 시청하는 거 보셨죠? 깔꼼 그는데요 정말 설레기도 하고 기분도 되게 좋네요. 어 앞으로도 저희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네. 오늘은 엔딩이었죠